일단, 백소리는 옆에 있어. 아!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내가 누워서 쟤네들을 몇번 동안 불러야 올까? 일단 백송이는 옆에 있어. 아, 슬로우. Nope. 아, 투야 엄마 아파. 타투야 아, 엄마 너무 아파. 타투야타투야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엄마가 너무 아파. 빨리 와봐. 타투야타투야몇번 불렀냐? 꽁토야 꽁찌야! 꽁찌야! 꽁찌야! 아까네 번! 꽁찌 네 번! 꽁찌 네 번! 꽁찌, 공네 번밖에 안 불렀다. 백설아! 백설아! 백설아! 백설아! 아우, 귀여워! 백설이! 백설아! 후 아싸! 관심 받는다! <웃음> 아픈 척을 하면 애들이 관심을 주네? 엄마, 나 엄마 아파, 얘들아. 엄마, 이제 아파서 너는 코 흘러서 못 보고. 얘들 엄마 아파. 엄마 아파. 엄마 아파. 아빠, 침을 내지 <웃음> 아, 말고. 아픈 척 하니까 애들이 관심을 줘. 아 어, 백설아 어 백설아 엄마 아파 아이고 엄마 아파 엄마 죽는다 백설아 아이고 백설아 백설아 백설아 백설아 가지 마 백설아 내가 아픈 척 하니까 애들 관심 주 행복해. 너무 귀여워! 여러분, 아픈 척 하면 애들한테, 나 애들이 나한테 관심 좀. 행복함. 애들 폭신폭신한 애들이 내 주변에 다 있어. 아! 아 죽은 척 하면 반응 없는데 왜 아픈 척 하면 반응 주지? 파또야! No, no. 파또야! No.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엄마 너무 아파! 타투야! 아이고, 타투야! 타투야, 엄마 너무 아파! 타투야! 엄마 너무 아파! 타투야, 엄마 너무 아파. 타투야! 타투야! <웃음> <웃음> 엄마 아파서 왔어! 우리 다좀 엄마 아빠서 왔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다들 일로 와봐 여기 다 왔어요 아빠 다들 아 빨리 와봐 일로 아고 잘한다 아고 잘한다 아, 고장한다, 고장한다. 아 네, 예쁜 애들이 아픈 척하면 반응이 있네 난 우리 애들이 내가 죽어도 죽는 거는 반응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제발 그만해주세요의 의미 같은데. <웃음> 응, 응, 응, 응. 응 잘한 랑야 엄마 안아플게 엄마 안아게다 나왔다. 우리 타투가 와서 다 나왔다. 우리 타투가 와가지고 엄마 다 나왔고. 응, 응, 응, 응. 근데 감동이야. 애들이 나 아프다고 뭐네? 평소에 안 오는데. 평소에 안 오는데. <웃음>